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하루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공제 여부 및 신고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라는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하루만 근로한 경우에 공제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 및 주민세는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득세의 경우에는 하루 일당 15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민세는 소득세 10% 만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공제 하셔야 하고요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온전히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연금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건강연금 가입 기준이 한달 이상 근로이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인 경우만 가입 대상이므로 하루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연속 근로이면서 월 보수가 22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가입 대상이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라는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하루만 근로한 경우에 신고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용보험은 하루만 근로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제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경우 별도의 근로자 산재보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건강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루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공제 여부 및 신고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